<웃음> 지금 이거 걸으면서 잠깐 주신 거예요. 잠깐 사이에, 그냥 아주 잠깐 사이에, 네?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, 그냥 여기 겉에, 겉에 나온 것만 이렇게 주셨어요. 재밌는 곳 많죠. <웃음> 와, 진짜. 아침에 아주 재밌습니다. 아, 이제 산책시키다가 강변에서 여기가 만이라고 그랬죠. 제가 네. 저쪽에 콜롬비아 강이고요. 네. 저쪽 만 끝이 아스토리아 쪽이에요. 태평양 쪽. 네, 섬진강 같이 이렇게 바닷물이 쭉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제첩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와 그때 제가 섬진강 가고 섬진강 하구에서 어, 스노클링 하면서 그 깨끗한 물강 바닥으로 쭉 내려가서 제첩 따고 막 그랬었는데 어,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 너무 좋았었는데 예. 다 살아 있는 거예요. 네. 오, 이거 크다. 나봐. 응, 이거 엄청 많다. 엄청 많아. 그냥 바닥에 널렸네. 와, 네. 그냥 바닥에 널려서 다 살아 있는 것들이. 와. 그냥 자갈반, 자갈반 질척반이네요. 자갈반 조개반. 아, 어, 조개보다 더 많, 아니 자갈보다 더 많아요 여기. 그냥 널렸네, <웃음> 널렸어. 어, <널렸어>. 마이 <웃음> oh 어, 여기는 콜롬비아를 보고요, 콜롬비아 강이고요. 저쪽 끝으로 해서 이제 바다가 나와요. 맞은편은 오레건주고요. 여기는 제가 있는 곳은 워싱턴주입니다. 그래서 여기가 어 많이 이제 가까워요. 저 하동의 섬진강 같이 어 바닷물이 들어오고 그러는 곳이에요. 그래서 여기 큰 배도 들어오고 그러는데, 어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러는지 이쪽에 제첩이 많습니다. 제첩이 굉장히 많고요. 여기 바닥에 제첩이 되게 많고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 조개도 봤는데 어, 요런 모양으로 생긴 조개는 또 처음봐요 살아 있는 건데요 음 이건 무슨 조개인지 모르겠어요 와이 아, 안에 들어가서 제첩좀딱주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요 바닥에 음. 조개 죽고 싶죠 여러분 <웃음> 저도 조개 죽고 싶습니다. 음. 놔주고. 음. 물 빠지면은 그냥 막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도 될것 같아요. 음. 조개 죽기 아주 참 재밌는 곳입니다. 여기 그냥 나와 있네. 오 이거 점점 큰데요? 갈수록? 와 이건 죽은 거고. 이건 살아있는 거고. 어, 이것도 살아있고. 오, 이건 실하네 이게 레이저 클램인가? 이 레이저 클램 같은데요? 오. 와, 아까 그 버린 것까지 하면 지금 대여섯 개 되는데요? 한번 탕 끓여먹, 두개탕 끓여먹을 거 충분히 되는데. 와. 갖고 갈까요?